모험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m c 레일합입니다 검은사막 모바일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이번에 새롭게 복귀하셨을 모험가 분들을 위해 그대로 따라오실 수 있게끔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둠의 영역 진입까지 레벨 60을 달성해서 차근차근 진행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레벨이 아닌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첫 단계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하드의 영역에 들어와서 경험의 서를 활용하면 70레벨까지 1시간 안에 달성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70레벨을 달성하자마자 헐 상점, 재화 상점, 변경 및 확장권 메뉴를 터치하시면 캐릭터 슬롯 확장권을 최대한 구입을 해주시고 바로 사용해주세요. 로비로 나와서 캐릭터 슬롯이 많이 확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캐릭터를 최소 10개는 생성해서 이름을 지어주세요. 자, 이제 잠시! 본 캐릭터 성장을 접어두고 부캐릭터를 성장시키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생각보다 금방 끝납니다. 자, 부캐릭터를 접속해서 벨리아 해변에서 새로 시작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영지 창고에서 광원석 파편을 모아뒀던 것을 모두 꺼내줍니다. 광원석 파편을 펄상점, 광원석 유물상점, 광원석에서 빛의 성수를 터치하고 신화등급까지 다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파편 구매를 터치해서 광원석 파편을 통해 빛의 성수가 자동 제작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파편을 모두 소모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자 어느새 파편을 다 소모해서 빛의 성수를 이만큼이나 제작했습니다. 우린 이 빛의 성수를 활용해서 북캐릭터로 바로 하둠사냥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사냥 전에 북캐릭터 장비를 그래도 조금은 갖춰주고 가면 좋겠죠? 메뉴 샤카투 상점을 터치하고 가지고 있는 고대 금주화를 활용해 명품 상점 ON을 하고 장비를 전설 등급 이상, 장신구는 유일 등급 이상으로 뽑아서 장착해주세요. 남은 장비는 흑정령한테 흡수해도 되고 도감으로 채우셔도 됩니다. 성수로 빛의 가을을 채워주시고 3단계로 유지해주신 다음 지도에서 세렌디아 자치령 하둠 영역 ON을 해주시고 몬스터로 체크하고 호박 귀신이 있는 곳으로 자동 이동해 줍니다 해당 지역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하둠의 영역에 진입을 하게 되고 호박 귀신을 사냥하게 될 텐데 이때 주목해 주세요 빠르게 상승되는 경험치와 레벨업을 엄청나죠? 가지고 있는 핫타임 아이템이 있다면 사용해 주시고 가운데 하단점 3개의 UI를 터치하셔서 가주의 축복 부분을 주목해 주세요 옆에 구매를 터치하면 가주의 축복 아이템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창이 생성될텐데 바로 구매하고 사용해주세요 사용시 3시간 동안 가문 최고 레벨이 아닌 캐릭터들의 경험치 획득량이 500% 증가됩니다 즉 최고 레벨인 본 캐릭터를 제외한 부 캐릭터 육성시 무조건 필요한 버프 아이템인거죠 저희는 이 방법들을 통해 10개 의부 캐릭터들을 모두 60레벨에 맞춰 육성할게요 사냥은 적이 한 곳에서만 진행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대신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전투력에 맞춰서 사냥터를 찾아주세요. 자, 부캐릭터 육성이 모두 끝났다면 본 캐릭터의 장비를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장비 공방을 통해 장비 각성 퀘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각성 퀘스트들을 모두 완료하면 장비의 추가 능력치를 상승시키는 장비 각성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장비 각성 전에는 잠재력 돌파 40강까지 가능하지만 각성 후에는 그 이상으로도 잠재력 돌파를 할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각성 퀘스트들을 다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장비 6개를 모두 40강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벤트로 받은 태고등급의 장신구가 있거나 높은 등급의 장신구가 있다면 장착을 해서 사용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다 되셨다면 이번에는 수정을 한번 장착해 볼게요 신화등급에 공격력, 방어력을 부여하는 수정을 합성해서 제작해 주세요 이 수정들은 모두 장비에 장착시켜 줄 거예요 만약 심연등급에 수정이 있으시다면 가지고만 있어 주세요 수정을 추출시 블랙펄의 소모됨으로 지금 일찍 심연등급의 수정을 장착해주게 되면 높은 등급의 장비로 제작시 추출을 하거나 삭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슬프겠죠 그래서 손쉽게 제작이 가능하고 수급이 원활한 신화등급의 공격력, 방어력 수정을 일단 장비에 장착해주시고 추후 장비가 다 갖춰진 다음 조금 더 높은 등급의 수정을 장착해줄게요 자, 다음은 장비의 마력 각인입니다. 마력의 산물과 마력의 정수, 이 아이템들 기억나시죠? 샤카투 상점에서 고대 금주화로 아이템을 뽑으면서 흑점령에게 검은 기운으로 장비를 흡수시켜주면 대량으로 얻을 수 있고 기존의 아이템을 정리하면서 장비를 흑점령에게 흡수시킬 때도 간간히 얻을 수 있는 재료인데요. 이 아이템으로 장비의 마력 각인 진행해볼게요. 일단 창고에서 마력산물과 마력의 정수 모두 꺼내주시고 흑정력, 마력 각인을 터치하시면 장비를 각인할 수 있는 메뉴로 올게요. 주무기부터 터치하셔서 자동 각인 터치 공격력을 일단 최소 5로 해주시고 자동 각인 시작을 터치해주세요. 처음에는 마력의 산물과 마력의 정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최소 능력치 정도만 설정해서 각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래 두 줄은 장비를 각성하면 추가로 각인할 수 있는 공격력, 방어력 자리인데요. 여기까지 각인을 마치면 전투력이 더욱더 상승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 캐릭터 점검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10개의 부캐릭터 육성이 모두 끝났다면 현재 본 캐릭터로 접속한 상태에서 수련의 탑으로 바로 가볼게요. 수련의 탑은 미접속 상태의 캐릭터도 효율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콘텐츠인데요. 하루에 한번 캐릭터들을 수련의 탑으로 수련을 보내 다양한 보상과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보유 중인 수련의 탑 이용권이 있다면 당일 수련 가능 횟수가 끝나고 추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자동 선택을 터치하고 5개 캐릭터로 수련 시작! 그리고 하둠 영역 수련의 탑도 진행이 가능한데요. 여기도 역시 5개의 캐릭터로 자동 선택 터치하고 수련을 시작해주세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 캐릭터들의 전투력에 따라 더 높은 층을 클리어할 수 있고 그럴수록 더 많은 보상과 경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 캐릭터들도 관심과 애정을 더해 더 키워줘야겠죠? 자, 이제 수련의 탑으로 부 캐릭터들을 보냈겠다. 다음은 영광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 퀘스트를 받았다면 메뉴에 영광의 길을 할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됐을 텐데요 영광의 길 튜토리얼과 함께 개방하게 되는 퀘스트입니다 쭉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보상과 함께 영광의 길 퀘스트가 완료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내 가문 전투력에 맞춰 난이도에 맞는 균열을 선택하고 가문 내에 캐릭터들을 선택해서 영광의 길을 진행해주세요 총 10균열까지 진행되며 캐릭터들을 이곳저곳 배치하고 스킬을 활용해 몬스터 침공을 방어해서 클리어해주세요 보상으로 영광의 길 휘장이라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데요 만약 못 얻었더라도 영광의 길 입장 횟수는 매일 1회씩 주어주니까 놓치지 말고 꼭 클리어해서 얻어주세요 휘장을 장착하고 잠시 눈을 의심해볼까요? 전투력이 엄청나게 상승했죠? 휘장 아이템은 가문 전체 전투력에 적용되는 아이템이니까요 전투력 상승에도 핵심인 아이템입니다. 앞으로 더 높은 등급의 휘장을 얻기 위해 영광의 길을 더 열심히 해야겠죠? 자, 이렇게 천천히 잘 따라오시니까 우리 모험가 여러분이 전투력을 12,000까지 달성했습니다! 와~~ 어쩌면 이것보다 더 높은 전투력을 달성하신 모험가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다음 편에서도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와 함께 우리 신규 복귀 모험가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기 위해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